장사치 까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다시 <웃음> 찍습니다 장사치라는 말이 있죠? 네, 장사들 해보셨죠? 이것저것 팔아보고 이문을 남기고 장사치가 있고 사업가가 있어요 사업가 느낌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? 그 구분의 차이가 뭘까요? 사업가 할 때는 집 가짜가 들어가겠죠? 이 치가 들어가는 말, 또갑밭치 이런 말이 있어요. 어, 옛날에 어떤 뭘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 많이 쓰던 말들인데 이 치는 치우쳐 있다는 뜻입니다. 치우치다. 만물 중에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가령 있다 치면 생명 중에 말이죠. 어,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광물조차 에너지가 치우쳐 있어요. 뭐,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사람은 균형이 잡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네. 이 에너지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, 영혼의 꽃잎이 균형이 싹 잡힌 아름다운 꽃잎의 모양이란 뜻입니다. 물론, 그렇게 균형 잡혀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. 근데, 그니까 러이 장사치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만 돈을 모으는 사람을 장사치라고 합니다. 뭐,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시겠지만, 사업가는 다르죠? 사업가는 세상을 위해서, 뭐를 하면은, 내가 뭘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, 아, 이것만 잘 되면,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름 붙인 요것만 나오면은, 세상이 이 안에다 컴퓨터를 넣고 다니고, 이 안에다가 수많은 계산기며, 뭐며, 뭐며, 뭐며를 뭐며 다 넣을 수가 있구나. 녹음기며, 음악이며, 뭐며. 얼마나 좋을까? 텔레비전도 이안으로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 부풀어서 만들어낸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해요 스티브 잡스가 과연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로만 목적 잡았다면 그렇게 큰 사람 됐을까요? 안됐죠 그건 사업가가 아니죠 장사치죠 그렇게 된다면 사업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요? 이쪽으로 무진장 쏟아지는 게 돈이죠 이쪽으로는 딱 고사란 그릇만큼만 쏟아집니다 그릇만큼만 먹곤 살겠죠 그래서 그럼 래서그 누구나 사업가가 될수 있느냐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내 영혼의 사이즈가 아직 불안할 때는 포인트는 불안입니다 불안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일룰 우선 나 먹고 살게 없는데 내 가족이 울고 있는데 배고파하고 있는데 장사 치료 시작합니다 우선 입에 풀칠해야죠 무슨 세상 <웃음> 태평성대를 내가 만들 거라고 풀칠 되고 나서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재산이 쌓였어요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근데 더큰집더더 구기영화 더 자랑하고 싶고 더큰차점점더 그쪽만을 바라고 계속 돈을 불려나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갑자기 탈이 납니다 내네 그릇 이상 들어온 사이즈만큼 탈이 나요 병 또는 사고 또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. 그래서 우리가 장사치로 시작하지만 사업가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. 바톤 터치. 그래서 이 가짜가 들어가는 것은 대, 이 아무 구간에 작자 들어가지 않습니다. 대단한 글자예요. 일가를 이뤘다.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. 한, 그러니까 즉, 가족이 있고 그것이 다 평화롭거나 풍요롭거나 원만한 상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가을을 이뤘다는 것은 이건 꼭내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내 제자 내 회원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 스타일 그 모습들이 그 군집이 아름다운 복제의 하나의 유니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입니다 일가를 이루었다 네. 그래서 우리가 장사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가치 있고 멋진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주는 하늘은 진정한 사업가를 밀어줄겁니다.